자, 이제 발병 시기 예측이다. 자, 발병 시기는 우리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성장기에 때 우리가, 세계에 있지. 자 성장기에 때 우리가 푸는 것과 성숙기에 푸는 것 노화기에 푸는 것이 세 개의 구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랬다 그지? 그래서 운세는 이렇게 한 주기로 이렇게 가지만은 이거는 세 번의 주기가 돌아간다고 생각 합니다. 예시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발병 시기를 예측을 발병 시기라는 것은 결정적인 것이다. 자 그러면 생체 리듬이 아주 안 좋고. 그렇지? 그다음에 생체 곡선이 생체 곡선이 하향 곡선에다가 신체 리듬이 하향 곡선일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아주 강한 경우에 이때가 결국은 질병의 시작. 발병의 시작. 병원으로 이송이기다 응? 병원에 입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 질병 예방이 끝난 상태라, 이게. 끝나기,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병이 시작되고, 질병이 시작되고, 우리가 병원으로 실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하는 거다 이게.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는 병원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지 극복을. 그러면 이 시기에 와서 극복을 하면 이 가겠나? 그러면 그 이전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치? 병이 실력 병원에 실력 하기 전에 우리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트레스가 오는 시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자, 이 곡선들이, 이세 가지 곡선들이 이렇게 막 이루어져 있을 때 이것을 풀어가지고 결정적인 시기. 우리는 결정적인 시기.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거야. 음,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가 우리가 크게 세 번이 있다, 세 번. 그렇긴 해. 우리는 결정적인 시기는 성장기에 함은 오고 성숙기에 함은 오고 우리는 노화기에서 결정적인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질병이 발병할, 질병이 발병할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다. 자, 여기에 한술 더 떴어. 이거는 질병이 발병 결정적으로 질병이 발병할 시기인데, 시기인데, 이 성숙기에는 우리는 큰 자극을 안 받는다고 그랬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중년과 말년에 됐을 때. 성숙기와 우리는 노하기 때. 성숙기와 노하기. 이런 시기 때, 건강 운세. 건강 운세가 우리가 일종의 삼재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삼재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자 이런 건강 운세가 이 시기하고 우리는 일치되게 되게 되면 일치되면 이거는 무서운 병이다. 이때 건강 운세와 이런 생체 반응 곡선이 겹쳐져 갖고 우리가 발병할 시기가 딱 됐을 때. 그렇게 건강 운세 쪽에서는 우리는 일종의 우리는 어떻게 삼재 시기가 많이 겹쳐요. 삼재 시기와 안 겹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그거는 우리 특별한 우리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이런 질병이 발병한 시기와 건강 운세와 일치한 이 시기에는 무조건 발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성장기 때는 아니고 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기 때 한번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노화기 때 결정적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노화기 때 주로 세 분이 연속 또 달아오는 경우도 있다 노화기 때는 병이 자주 발생하는 사자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건강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평생을 놓고 건강을 딱 예측을 해 놓으면 우리는 방법이 뭐 있을까? 건강을 지키는 방법 예측이 이제 됐으면 우리는 대책도 있어야 될 거야 이거. 우리는 뭐 나쁜데 <웃음>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면 뭐해? 이것을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이 됐다. 그지?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 이 사고를 막게 하는 심리적인 요법이래 그렇게 우리는 심리적 요법이 우리는 나중에 이 브레인 미션이라는 거다. 심리적 요법은 브레 미션 세 번째는 우리는 운동요법이다 이것이 우리는 바로 요가라는 것이 응? 이것이 바로 요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건강 예측 포럼에 따라가지고 따라가지고 이 주기 주기 때마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자 하나는 식이요법, 하나는 심리적 치료법 하나는 운동요법, 요가법. 이게 결정판이요결정파 <웃음> 그러면 체질이 끝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나라, 길이 뭘까? 바로 이거잖아, 이거. 그 답이 그거라이 말이야. 이건 맞 천부경, 이 운명과학은 순번대로 차차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 말아라 해도 가고 있는 거야. 아까 지금 심리 이어폰을 풀어갖고 심리, 심리 그 해봐야 망했노. 그 눈치 보고 코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를 풀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 심리를 강좌를 할 거야. 에이? 이것이 근본이 아니라 근본은 이거고, 여기서 대응책은 이거다. 이렇게 거 답을. 그렇게 수리사주나, 수리심리나, 천풍, 지풍이나, 인연법이나, 모든 것이 이것은 인간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을 풀기 위한 하나의 기초지식이고 이것이 이론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어떡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죠 대책 대책이 바로 저기다. 그런 그래 미션이다. 그럼 우리 순부는 지금까지 이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단계 나갖고 체질과 이쪽지 그래서 빙의하고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인간이 행복한 게그거잖아 돈이 행복하게 다 거기서 제목에 보게 되면 돈은 일시적인 행복이죠. 건강은 평생 행복이잖아. 그래서 이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인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알아줄 때까지 열심히 가봐야지, 그지? 알아줄 때까지, 알아줄 때까지.